오늘은 2022년 4월 4일 어, 버전은 8.2 버전이 맞다 달라진건 프리컨디셔닝 도가 열린 후 30분간 어, 자동으로 동작하는거네 프리컨디셔닝 통화가 좀 달라졌고 신기 언어가 지원됐다 뭐 이렇게가 차이가 난다 전화가 뭐가 달라졌나? 전화 이렇다 좀 달라진 것 같네 인터페이스가 나머지는 달라진 거 별다른 거 없다 컨트롤 배달 소스 충전 어로 파일럿 네비게이션 <웃음> 차량 호출 또가테기모드 없지 차량 라이트 디스플레이 주거리앱비 안전 응, 정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중 당연 최신 버전이겠지 추가된 응. 어, 뭐 버전이 이렇습니다